너라 프게하는것 들, 콕콕 찔러 보는애 들, 앞에 치우 는빙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불리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스! 오늘 미션은 두 가지 있는데 예한 어, 가지는 네. 이제 팀 받아 어, 베트남 길거리 음식을 두 가지를 먹고 안 겹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특이한 걸 찾으려고 할것 같아 맞아 나도,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생각보다 기본적인 베트남 어, 기본적인 거 하면 안겹치고 일단 뭘 먼저 할까? 제가 일부러 저녁을 조금만 먹었어요 왜? 이렇게 뭐지? 길거리 음식이 뭔가 네. 조금 더이 와... 분위기에 음. 뭐지? 뭔지 아죠 야시장에 먹으면 뭔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게 먹기 위해 제가 조금만 먹었어요 호 <웃음> <웃음> 박윤이가 좀더 상태받아 우리 선생님 처럼 되게 조금 더칠수 없는 것 같아요 나어 아니 그쪽 보고 있었어 알겠어 빨리 내거 찾아야죠 아, 일단은 이거 어떻게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왔을때 일단 전략을 묶해야 돼. 일단은 아 지금 벌써 살만 어? 먹는 거야? 자, 내가 사주는 거야 맞아 최대한 깎아줄게 얼마 얼마 생각하세요? 일단 물어보고 아니야. 말했다시피 너가 아니야. 가격은 어. 이런 시장에서의 내가 말한 내가 홍콩으로 가봤고 그래. 홍콩, 홍콩 야시장도 가봤고 한국!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딱 들어오는데 어. 주도권은 무조건 구매자한테 있어야 돼. 근데 나 진짜 이런 감이 없어가지고 대충 시즌을 알고 가야 돼. 내가,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 3... 아무리 비싸봤자 한 5천 원 가고 그나 그게 거의 다한 4천 원, 3천 원 가고 아. 그러니까 5천 원이면 그 5천 원이면 10만 동이네. 맞나 딱, 그걸로 따져. 야, 야. 야? 9만 동. 오케이, 오케이. 노이스. 봐봐. 봐봐요. 향니가뭘좀많네 많이 해봤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아. 자, 선물! 우! 자, 리버라인! 자, 이렇게 해서 9만동에 네, 저기서 끝까지 10만동에 판다는 거를 9만동에, 네, 되었습니다. 갑시다! 여기 봐보세요. 앞쪽으로... 네. 좀크게한것 같죠? 딱달 모양이랑 잘 어울리네, 이렇게. 용이 딱 달을 지키고 있는 컨셉트 이런. 다 잡아먹는... 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 어디가? 두워 이거 짧은 것 같은데, 이거 어두워 작아. 약간 고양이. 언제 알 사자. 호랑이? <웃음> 예, 조금 작았어요. 음. 약간 형오 <웃음> 어, 약간 형의 느낌 아니야요 <웃음> <인가? 웃음> <웃음> Do y o Do y <웃음> 얼마야? 10만 동. 10만 동. 10만? 10만 동. 10만 동 5천 원이야. 원래 내가 을때이 정도를 할아 내가 을때이 정도를 구매 Ready, ready, 다 10만 동이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돈 하면 5천 원이야. 원래 이 제품 가격은한국에서도한 3천 원. 그러면 10만 동이고, 일단 발송이고, 사만도 사반도, 사반도, 사반도, 사반도, 0 0이 사반도, 이거를 샀습니다. 반도사반 내일 무대에서 도겠습니다 무대에서? 어이정도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와도사 엄청 많반와 저게 내사다 얼음에다가 설탕을 넣는 거. 아니고 설탕 지금은 아닌가? 설탕 아닌데? 형도 많은 거 아닌가? 꼬물이 같이. 맘보로 나왔어요. 아까 제조 과정을 보셨다시피, 아, 일단은 맘보로 쉐이크는 설탕이 넣은 경우가 습니다 맛있어. 이포멜로 예, 오, 맛있어. <웃음> 먹겠습니다. 돼지고기. 어떻게 답이요? 갈뺑이를 프랑스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도 있네요. 약간 거의 뭐지? 소라 같은 거라도 yeah. 내가 보기엔 고마같은거 아니야? Yeah. 짠 나무중 달팽이 캣지에서먹으 okay. <목소리> 뭐야? 수술이 있었어 근데 비린맛 없는 소라 맛있는데요? 엄청 친근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 봤는데 오래 본 것처럼 해줘가지고 이제 편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가 되게 빨리 치는 상황이 편하네요 진점 좋다는 말라는 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냥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노래 무슨 노래를 지 기억도 안나 어. 아, 키키 아, 피. 피. 피. 피. Uh, 아 bueno. Almost Never 아 아, 이노래 잘한다? 영어로 잘한다? 착하다이라적인가 평생이 좋은 친시력이 엄청 강해요 뭔가 어디를 가든 친구를 만들 수있어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던져주면 창의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앨범 디자인할 때 저희가 배경 콜라지처럼 만들었,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딱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고민하면서 물론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하긴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구나 라고 딱 생각했는데 이 정도 있고 세 번째, 빨리 씻어요. 빨리 씻습니다. 우리 숙소에 빨리 씻는 자가 너무 고마워요. 뭐, 12명이다보니까 이제 황일가두 친구가 있어서 고맙습 언제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어? 나와봐. 형이 심부리 케이팝 냄새도 있잖아요. 아. <웃음> 모니터에? 어. 할때 12명 중에 제일 에너지가 밝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다 인정할 것 같은데. 뭔가 예능이나 이런 방송이나 할때 어 나서서 이제 MC나 아니면 리스트를 있을 때딱학년이답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딱, 아, 이런 멤버구나라고 확신을. 한이 느껴진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두디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물건부터 물건부터 자. 확인할게요 네. 저 부채 부채 두 개? 아내거 하나 먹겠구나 부채 나내거두개너 부채가 두개 부채 아, 네. 나 학원 지금 학년이라 저는 이게 그리 <웃음> 네, 팔찌 두 개? 팔찌! 이거 내일.. 팔찌 두개 얼마였지? 두 개에 천원이 네, 네, 네. 기억이 안 나. 지 확실하게 보면 네. 네. 9만 종이만이면 <웃음> 4천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좌석도 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의 주황면 케빈이었습니다! <웃음> 안녕! 굿 t a f o t h a k